네 안녕하세요. 저는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 알맹상점의 공동대표로 맡고 있는 양내겨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제가 오늘 발제, 어, 주제로 얘기할 것은 포장재의 대체를 위한 리필 스테이션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리필 스테이션을 하게 된 이유를 먼저 쓰레기 문제점과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미치고 있으며, 그리 알맹 상점이 지금 리필 스테이션을 통해서 어, 쓰레기나 플라스틱 문제를 얼마만큼 줄였고, 어, 또 이거에 따른 또좀 해결 방안들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정부의 문제, 기업의 문제, 개인의 문제 다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사회 구성원은 다 개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죠.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가 만들어지고 기업도 만들어지고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들의 실천, 그 개인들의 마인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안 공간을 만들어보자 해서 알맹이. 만 사갈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 알맹 상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알맹 상점은 실제적으로 리필 스테이션 화장품과 세제를 알맹이 로 사갈 수 있는게 가장 주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장품 알맹이가 얼마만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 어, 이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895리터를 저희가 화장품을 판매를 했고요 그데이 화장품 안에는 뭐 샴푸, 린스, 바디워시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을 100ml 작은 플라스틱병으로 한산해보니 8,950개라는 많은 수치의 플라스틱병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제 같은 경우는 1,465리터를 저희가 판매를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것도 똑같이 14,650개. 토탈 거의 2만 4천 개 정도 되는 엄청 많은 플라스틱 용기들을 줄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일 수 있었던 거는 개인 분들이 다 용기를 들고 오셔서 구입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또 용기를 또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있, 있는데요. 그 용기는 어, PCR 용기라고 해서 페트를 재활용해서 만든 페트 용기 아니면 은또 유리를 재활용해서 만든 유리병, 유리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리사이클링, 이 재활용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대안적인 공간을 또 마련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진처럼 단순히 쓰레기들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자원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자원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어 커뮤니티 회수 센터라고 저희가 불리고 있는데요. 병뚜껑, 페트에 있는 병, 작은 병뚜껑들, 그리고 말린 커피 가루, 그리고 종이팩, 그 우유팩 아시죠. 살균팩이랑 두유가 들어간 안에 은박지가 있는 멸균팩. 그리고 그런 것들, 그리고 실리콘, 새 운동화 끈, 양파망, 크레파스 딱 들어봐도 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질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왜 이것들을 모아야 되고 어떻게 모아야 되고 어떻게 배출해야 되는지 올바른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알려드린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직접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회수한 양이 올 1월부터 3월까지 총 800kg가, 800kg가 되는 양을 모았고요. 이양 자체는 저희 알맹 상점이 있었기 때문에 모아왔다기보다는 이렇게 실천하고자 하는 시민분들은 굉장히 많았으나 이런 정보가 너무 부족했었고 이런 공간이 너무 부족했었다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지금도 많은 시민분들은 쓰레기를 들고 오셔서 회수센터에 지금 자원으로 어, 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분들한테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시면은 어,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이렇게 실천을 주는데 더 동참을 하겠다. 가까운 사람들한테 권하겠다. 굉장히 높은 수치로 다들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 교육이 이렇게 뭐 줌을 통해서 앉아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진 보이시죠 정말 이렇게 서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설명하지 않아도 친구의 친구분이 친구를 데리고 오셔서 그 친구분이 또 설명해주는 굉장히 독특한 가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 이 모든 밑바탕은 많은 시민분들이 이런 어, 쓰레기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너무 필요한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들이 너무 좋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리필 스테이션이랑는 자체는 우리나라에 착륙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포장지 없는 알맹이만 판매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지만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높은 문턱의 자격증 때문에 많은 곳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알맹 상점까지 포함해서 네 군데만 지금 그러니까 노컬인 노컬인 상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하시는 거 빼고. 로컬인 상점들이 네군데만 지금 전국 적으로만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의 제로이스 샵들이 사실 한 100군데 정도 생긴 것 같은데 그곳에 그 100군데 중에서 한네군데 밖에 지금 할 수가 없을 만큼 높은 문턱의 자격증이 어, 이런 포장지 없는 알맹이를 살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양한 벌크들이 수급이 가능해야지 사실은 또 많은 소비자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리필 문화를 또 재, 재미있게 또 즐겁게 아니면 생활에 맞게끔 하실 수가 있는데 어이 벌크 수급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걸 운영하기 전에는 음~ 기업에서 당연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양한 업체를 만나면서 얘기를 해보니 완성품 만드는 라인과 이 벌크 만드는 라인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이렇게 높은 매장이 많지 않다 보니 그들을 위해서 벌크를 만들기는 기업에서도 굉장히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결국에는 같이 연결이 되려면 하나의 고리가 풀어야지 다 같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제가 내용은 지금 적지는 않았지만 사실 리필 용기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재사용하는 고있 병들을 보면 대부분 입구가 좁은 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입구가 좁 곱게 되면 은 세척이 용이하지가 않고 담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되면 리필이 아무래도 확산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입구가 넓은 병들이 뭐 그런 용기들이 좀 많아지는 것도 필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리필이 계속 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결국 자동화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 저희 로컬에서 매장에서 운영하는 무포장 가게들은 대부분 풀뿌리 문화로 그 지역사회 의 기반으로 개인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영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도 역시 시민 활동가들이 모여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 시스템은 굉장히 넘을 수 없는 커다란 벽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드릴 어~ 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어~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이라는 이런 인식의 캠페인 활동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요즘에 솔직히 많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많아지면서 어~ 개인분들한테 많은 교육과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이런 쓰레기들이 단순히 냄새나고 버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잘 관리해서 버리게 되면 자원이 될수 있다. 라는 거를 꼭 어, 알리는 작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외로 또 준비, 준비되어 있는 시민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수거 거점 센터들이 곳곳에 많이 필요한데, 현재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팩 같은 경우도 제가 종로구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종로구에서 제가 우유팩을 모아서 자치센터에서는 대부분 모은 데서 자치센터에 저희, 제가 살고 있는 세 군데나 전화를 했었는데, 종로구에는 세 군데 다 자치센터는 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점 센터들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야지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발제 주제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어, 다음에 또 어, 이런 얘기가 나눌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환경산업 기술을 적용합니다. 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18년부터 환경부가 새로 시행하고 있는 제품 순환용성 평가 제도에 대해서 한 일반 정도 소개해드리고 조금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 의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제 개인적인 견해에서 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도 설명부터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포장재와 관련된 규제는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제도인데 오늘 이 시간을 거기에 너무 할애하는 게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미리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제도의 독특한 점은 전 세계를 찾아봐도 이런 제도는 아직까지 한국에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의 어떤 정부 차원의 정책이라는 게뭐 나쁜 것을 쓰지 말아라 불필요한 것을 줄여라 이런 규제가 대부분이었잖아요. 이제도 약간은 성격이 다릅니다. 일단은 순환이용이 어렵다는 제품을 정부가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의 순환이용성을 평가를 하고 어떤 점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 생산자에게 개선을 공고합니다. 그리고 개선 공고를 이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 제품 출시 금지라든지 벌금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아, 정보 공개, 소비자들이 알수 있도록 정부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공고했는데 잘리해하지 않은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재밌는 거는 기존의 재활용법이 굉장히 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법들이 많단 말이죠. 그 와중에 또 이런 제도가 비슷한 제도가 생겼어요. 조금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재활용 제도는 주로 돈 얘기입니다. 생산자가 제품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라. 라는게 취지였는데 그 책임을 돈으로 지라는게 주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갈등을 벌이는게 올해 뭐 지활용 분담금은 키로당 얼마로 할것이냐 맨날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돈 얘기에 묻혀 가지고 생산자가 취해 줘야 되는 제품을 만들 때 부터 지활용이 잘 되게끔 잘 되게끔 업그레이드가 잘 되게끔 수리가 잘 되게끔 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제대가 취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런 순환이용성 평가제도가 생겼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기존 규제와 좀더 다른 점이 모든 규제들이 그렇지만 어떤 규제 대상이 되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 제도는 좀 그렇지 가 않아요 특정 제품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개정공고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18년도 처음 제도를 시작할 때포장재와 관련한 126개 제품을 선정하고 개별 제품을 평가한 다음에 개성공고도 제품별 특성에 따라 다 다르게 다 내렸습니다. 자이 정도 이해하고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전부터 이 순환이용과 관련한 용어는 주요 용어는 재활용이었습니다. 절대 순환이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근데이 자원순환기본법이라는 제도부터 어, 새로 운 순환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순환용 기존의 재활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재감이라든지 재사용 이런 부분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인데요, 뭐이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고 왜 만들어졌는 그런 취지가 이제 가장 크게는 생산자분들이 제품을 설계 생산하실 때 순환 이용성도 고려해주십사 하는 취지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도다 보니까 공평성, 형평성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제품을 평가할 것인가. 이게 또 가장 큰 이슈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공평하게 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업 분류 통계 조사부터 막 거칩니다. 거기에 보면 한 2천여 개의 제품군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특별하게 이슈가 있는 걸 추리고 추려가지고 3개년 계획을 세워요. 18년도에 총 10개 제품군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그 결과입니다. 가장 그 당시 에 시급했던 포장제와 관련된 제품군 6개 그 다음에 전기전자와 관련된 제품군 3 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동차 부분이 평가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3개년 계획에서 세우는 것은 어떤 제품군을 평가할 것인지, 그질를 평가한 적이 선정하는 거고요. 매년도가 되면 그 해당 제품군 내에 특정 제품을 또 선정해야 됩니다. 패트 음료라는 제품군이 있다면, 그 밑에 뭐 롯데 칠성사이도 드시고, 코카콜라도 있지 않습니까? 더 세부적으로는 코카콜라 500ml가 있고요. 1L가 있고요. 1.25L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품들 가운데 가장 많이 환경 영향을 주고 있는 제품을 선정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걸 매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평가 방법은 뭐 100점 만점에 60점이니까 개선해야 되고, 70점이니까, 아, 뭐 괜찮네. 이런 수준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택한 방법은 정성적 평가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100점 만점에 몇 점, 내가 왜 60점이지? 그러면 61점은 괜찮은 건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정성 평가 방식으로 당신의 제품에는 지금 ABS와 뭐금속체들이접착체결돼 있어서, 나중에 재질별 선별이 어렵기 때문에 개선을 해주십시오. 뭐, 훨씬 더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성적인 평가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부 절차인데요. 평가를 할때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일단은 제품을 선정할 때 저희가 의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가지고 듣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실제 평가에 들어가게 되면, 어, 순환 이용을 하는 재활용 뭐 센터라든지 선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가서, 현장에 가서 실질적인 팩트 체크를 합니다.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품의 생김새, 그러니까 어떤 재질적인 요인, 구조적인 요인 또는 그외 간접적인 요인과 연관된 것들을 찾아냅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그 요인들을 찾아냈다면 이제 개선을 해야, 되, 해야 되잖아요. 개선 사항이 0 개가 있어요. 이걸 다 요구하는 건 아니고, 기업의 어떤 현재 기술 수준, 그다음에 어떤 개선 사례 이런 것들이 근거해가지고 이 부분에 약간은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서 정성적으로 최종적인 개선안을 마련습니다 실제 이제 개선 공고를 내렸던 평가를 했던 사례인데요. 뭐 사진 보면 대략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여기. 아그왜 어, 편의점에서 파는 컵커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활용이안 됩니다. 18년도까지만 해도.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몸체 자체는 PP라는 재질이고요. 이 몸체를 둘러싸고 있는 라벨이 알루미늄 막이라든지 여러가지 재질이 혼합된 복합 재질이에요. 근데 분리가 인몰드 라벨리이라는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딱 떨어져 있어서 칼로 긁어내지 않는 이상 분리가 안 되는 구조라서 재활용 업체가 굉장히 싫어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개선공을 내렸는데 뭐 평가 결과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제품이 폐기 처분되고 있고 저의 희 요소를 봤더니 PP 재질의 몸통만을 분리선별해 내기가 어렵고 그 이유를 봤더니 설계적인 요인으로서 라벨과 리디엠 문제가 있더라 라는 식의 결과가 나왔던 거죠. 실제 그런 평가에 근거해서 최종적인 개선 공고를 내려야 되는데 아 이게 또 지활용 산업계 스탠스는 뭐 선별이 쉬워야 되고 재질 구조도 단순했으면 좋겠고 뭐 궁극적으로는 제품이 다 동일한 소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데 이또 예, 생산자 사이드에서는 전혀 또 다른 의견이 많으시거든요. 일단은 신제품 계속 개발해야 되고,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차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개성공고 내릴 때는 그러한, 아, 조 상반되는, 때는, 상충되는 의견의 가운데서 좀 스탠스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행계획서라는건 이제 개성공고가 나가고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행하겠다라는 계획을 담은 문제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성결과 보고서는 당연히 어떤 개선을 했는지, 결과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절차인데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좀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제도를 통해 가지고 개선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페트병이 더 아시다시피 녹색 철성상에다가 30몇 년 동안 녹색 페트병을 사용하시다가 무색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무라벨 제품도 나오지 않습니까? 생수병이긴 한데 이걸 솔직히 저희가 개선 공부를 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시대의 추세를 빨리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감탄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색깔을 뺐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라벨에 사용하는 접착제 부분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류인데요 대부분 지금 샴푸, 펑펑 이런 제품들이 문제가 경도 뭐 문제긴 합니다만 은 여기 펌프에 사용되는 이 금속 스프링이에요. 눌렀다가 다시 빠져야 되기 때문에 금속의 탄력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금속 스프링이 재활용 업체로 가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페트를 재활용하는 업체로 가면은 페트가 비중 분리가 안 되고 이게 쓸려 다니면서 예, 또 금속 그 소재들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시설을 무시켜요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도록 개선 공고를 내렸고 뭐 나름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만을 사용한 이러한 제품들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컵커피 음료고요. 뭐 이러한 우유 병도 라벨하고 재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라벨과 동종 라벨을 몸통과 동종의 재질의 라벨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개선을 공고 드렸고 이렇게 개선된 사례입니다. 이것은 마트를 대상으로 개선 공고를 내린 사례인데요. PSP라고 해가지고 우리 생산 사게 되면 밑바닥에 까는 트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PS 재질을 약간 발포시켜서 약간 푹신푹신하게 만든 재질입니다. 이게 또 색깔이 들어가면 흰색으로만 만들면 좋을 지생 원료의 또 품질을 방해하거든요. 를 그래서 색깔을 빼고 가능하면 흰색만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배송공고를 들었고 6개 유통사, 대형 유통사들이 전원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PVC립이 좀 복잡했습니다. PVC립은 기존의 PVC립이 성능이 엄청 좋습니다. 땀봉 공물을 PVC립으로 덮어도 공물이 안 세져도 정도잖아요. 그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기술은 현재까지는 없어요. 다만 PVC가 나중에 이제 으 사후 관리 단계에서 재활용 업체로 가도 열이 가해지고 소각하는 업체로 가도 열이 가해지니다 열이 가해지면 PVC는 계속 염소가스를 뿜어냅니다. 염소가스가 인간은 물론이고 시설도 부식을 시킵니다.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PVC를 가능한 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고 어, 기존의 P보다는 성능이 더 좋고 PVC보다는 약간의기능성에서 떨어지는 PO랩이라는 게 새로운 시장에. 출시됐 자, 그런 것들 종합했을 때 18년도 포장재 개선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개선 공고 내린 120여가 지제품에 의해서만 약5천톤의 쓰레기가 저감되고 한 80억 원 정도의 어떤 경제성이 창출됐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코카콜라가 1.5L도 있고 500ml도 있잖아요. 코카콜라가 500ml만 고치진 않거든요. 이렇게 동종 제품까지 다 개선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17,000톤의 폐기물 저감 효과와 260억 정도의 경제성이 창출됐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여기서부터인데 좀 시간이 많이 지치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기 현재 누군가는 계속 주제도 만들고 정부에서는 어? 업체분들도 친환경 경영에 노력을 하시는데 문제는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 문제가 뭔지 좀 본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규제는 굉장히 많아요. 포장과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규제 하나를 만들 때 엄청난 또 절차를 거치면서 의견 수렴을 합니다. 상반을. 그런 의견 수렴을 하다가 결국 만들어진 규제 보면은요, 내용이 다 깎여있어요. 그 의견 수렴을 다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니까. 부처 간 협의도 해야 되죠. 규제 심의도 받아야 되죠. 이게 규제냐 아니냐에 따라서 절차가 음.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본질적인 법이 만들어질 때 취지가 많이 변합니다. 기존의 재활용법들도 생산자를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들이 처음에는 많았어요. 하지만 법이 만들어진 절차가 되어서 다 그런 법이 없어져가지고 생산자는 뭐,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 문구 하나로 끝이 되어버립니예 음. 예를 들면 그게 이 순환용성폐가제도가 생겨난 또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순환용성평가제도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몇개 제품의 개선 공고에 그쳐버립니다. 냥그 아까 PVC랩 뭐 유통사에서 사용하는 거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통사에서 제가 개선 공고들에게 적어도 농산품과 조리식품에는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라대정 공고를 내렸어요. 근데 또 p v c 를 엄청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배달 음식점입니다. 공급집 같은. 그쪽의 업체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이것은 아주 큰 규제가 다뤄주지 않는 이상 개선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 규제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뭐 며칠 전에 어떤 신문기사 한국경제 아마 제로 웨이스트 포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과대 포장 금지 규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때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규제 자체는 굉장히 어, 그럴듯합니다. 있어 보여요. 근데 실상을 봤더니 그 규제에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규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측량 방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멍이 있기 때문에 어 과대포장이 우리가 보는 과대포장이 많이 있다. 뭐 이런 기사였니다 실제 모든 규제가 이런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축으로요. 우리의 경제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우리의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일단은 자원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수 있는 구조예요. 적게 써서 돈 버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첫 번째 발제자셨던 양 대표님의 그런 사업 좋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됩니까? 주지의 발목 잡히고, 사람들이 예식도 개선을 해야 되고, 누가 타입을 해야 되고, 현재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그런 걸 추구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결론적으로 자원을 고갈시켜야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 악영향을 줘야만 돈을 볼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런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현 사태를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천연자원이 싸잖아요. 유가가 떨어지잖아요. 순환이용자원에 대해서는 사람들 또 관심이 없어요. 아니 천연자원 품질 좋은게 더 싼데 재활용 자원을 이용하면 더 비싸지는데 누가 그것을 이용을 하려고 하겠어요. 자 이러한 시스템들이 문제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또 이상한 게 다들 자원국을 고갈, 자원고갈이긴 하지만 실제 자원이 고갈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자원이 고갈됐다면 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규제들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지금 현재 낙제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회가 아직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자원이 고갈될 때까지 이렇게 함부로 쓸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의 일상생활 방식인데 이러한 경제 시스템 내에서 많이 만들고 많이 버리는 이 시스템 내에서 만약에 갑자기 일회용품이 없어진다면 이 불편을 또 어떻게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차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환경에 대해서 많이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많이 많아지셨긴 이많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그런 부분 생각 안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의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세상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많이 들으신 용어겠지만 순환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선형 경제라는 것은 자원 소모량이 많고 환경에 악영향을 많이 줘야 돈도 많이 벌. 니 근데 순환경제에서는 그게 약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순환시키는 양이 많고 자원순환 양이 많아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순환자원의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천연자원의 사용량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쓰레기에서 자원을 추출한 순환자원을 사용해버리니까 쓰레기 문제도 쓰레기도 줄어들거든요. 이런 구조가 돼야만 돈을 벌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순환경제의 기본입니다. 예를 좀몇개 들어볼게요. 이런 순환경제를 지원하는 정책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뭐 간단하게 버진 플라스틱 텍스모 번역을 하자면 은 천연 플라스틱 세금이라는 건데요. 요는 이겁니다. 제품을 만들 때 천연 플라스틱만 사용하면은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거예요 더 비싸죠 지금. 근데 거기에 일정 량의 일정 비율의 재생 원료를 사용하면은 그 팩스를 안 받겠다는 라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의 경제 시스템이 약간 은 변모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만 시행 속이다 보니까 지금 플라스틱 포장재 정도에만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아직 시행한 국가는 없는 상황인데 이 코로나 상관없이 이제 고속히 시행될 예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부터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요. 빈용기 보증금 제도, 다만 문제가 어, 이 의무가 아닙니다. 생산자가 원할 때 이것을 하는 거예요. 정부 차원의 의무는 절대 아니에요. 이런 맥주병, 소주병, 청량음료, 콜라병, 유리병들은 예전부터 고향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달라도 어떤 브랜드가 이 소비자가 버린 병을 회수를 하더라도 자사의 제품으로 변모해서 재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재사용을 한들 재활용을 한들 또 에너지가 들어가고 뭐 물이 들어가고 화학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하지만 그 양을 봤을 때 천연물질을 캔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재활용이 낫고요. 재활용 원료물질로 만들어서 다시 제품에 넣는 것보다는 고그 형태 거대로쓰는 재사용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장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텔시 버스터즈 최근에 나온 사업 모델인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또 일회용품을 쓰면 너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또 재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쓰면 뭔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러한 번거로움을 대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만약에 야외 축제장에서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사람들이 사용할 때 일회용 컵을 이분들이 사용하는 재사용 컵도 바꿔요 이런 컵들을 사용하고 또 이분들이 와서 직접 회수를 하고 그것을 세척하고 또 다른 서비스에서 활용을 해요. 이런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좋아지겠죠. 다음 이것은 뭐 포장자는 좀 별도의 얘기인데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추억의 일회용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는 자원순환형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리사이클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클로드 루프형 리사이클이라는 것은 이 사진기와 같은 건데요. 버려지는 게 없어요. 이 제품이 버려지는 순간 재사용되거나 재활용 방법을 통해서 또 똑같은 카메라를 만들어요. 이게 가장 완벽한 학계에서 얘기하는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사이클은요. 어떤 제품에서 원료물질 추출해서 재생 원료를 만들잖아요. 이게 다시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기보다는 한 단계 떨어져서 저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폭포같이 떨어진,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한 리사이클을 캐스케이드형 리사이클이라고 하고 약간은 다운사이클이라는 경우 거기에 이제 상반되게 요즘 업사이클이라는 경우가 또 궁금하고 있죠 아무튼 이 카메라를 보시면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어, 카메라가 이 카메라도 재미있는 게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나면 현상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해를 해서 이 본체라든지 렌즈 같은 걸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플래시 같은 다시 재사용을 합니다. 새 제품이 더 그대로. 그 다음에 겉면에 있는 뭐 커버라든지 어떤 스위치 같은 것들은 소비자들이 여러 번 사용했기 때문에 기수도 남을 수 있고 뭐안 좋은 물질이 묻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원료 물질로 다시 만들어서 다시 커버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도 버려지는 것 없이 클로즈형 루프를 만드는 사례입니다. 우리 현실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러한 서비스를, 현상을 위해서 소비자가 이렇게 가져다 주잖아요.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특히 청년들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첫 번째, 구매권을 반드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 순환용성 평가를 통해서 페트병에 라벨이 잘 떨어지게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의식도 많이 좋아지셔서 페트병을 버릴 때는 라벨을 떼어서 버려야 되는게 소비자 의무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좀 많은. 분들이. 근데 잘안 떨어지는 라벨이 있어요 이거는 생산자의 몫이거든요 그러면 생산자를 클레임을 걸어야죠 당연히 라벨이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당신의 제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생산자의 관심은 솔직히 규제보다는 소비자 평가가 중요 그렇기 때문에 소, 그 생산자 그 설계를 할때 마케팅 부서의 목소리가 가장 커요. 마케팅 부서 에 이렇게 만들면 제품 안 팔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케팅 부서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가 불필요하고 예쁜 것만 찾는다면 그런 제품은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목소리를 올야 되고 그런 것들을 구매권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만 해도 저희는 아직 미니어 이코노미에 익숙해요. 천연경제에 익숙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다음에 태어나는 후손들은 당연히 순환경제가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때부터 구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고 인간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요즘 청년들 보면 뭐 전세계를 놀라게 하는 BTS라든지 태권도 경연단, 뭐등 이등을 붙지 하습니까 그러한 청년의 창의성이 그런 순환경제 분야에서도 발돋움 하기를 기원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영도 연구원.